She doesn't text me on the weekend. Don't wanna know what she's up to. Calm down. If I close my eyes and focus on my own mind for a while, then it doesn't matter. This love's all I remember. 나 시리앗기 싱글로 해서 핀업음료도안 시키고 진리도 맛있네 근데 어디로 가자 컴프레이야 Aileen will assist you in front of me. Can I get a t h e r r y a p p h e top? Which? Yeah, which and... Everything on it, okay? Yeah. Any fries or drinks to go with them? Uh, can I get a little size drink? And uh, sweet potato fries. Okay. Yeah, that's, that's it? it. Yeah. Cherry with cheese, potato fries and a drink. For here to go. For here. Nope, okay. wait a yeah. uh. second. <laughs> okay. Okay. I'm working on your order. Okay. o u have to get the n u m b r on t e order. I'll focus on it. Okay. It's o p It's down. o a y Okay. What? 나 근데 무슨 이상한 버거가 됐어 갈릭 머시룸 됐어 머시룸 있는 거달라니까 <웃음> 그래서 내가 제일 비싼 거 같아 그거 길지? 아그거 같은데? 콘볼 해달라는데 콘보왜된 거겠지? 아까 오리지널 차라고돼 그냥 자 캐리, 테리 카드 버거야 치즈 해가지고 하면 아니야 빈도, 빈도 싸 아 왔네? 아니야 그래도 10.. 10.. 그래 1 1분 그래 11분에 얼마야 그거 돌리는데? 3..3분 건조기까지 합쳐서? 한럼리 같이 살자 아그래하나만하나만 돌리는데? 그중은 받았어 그중은 받았는하나만 돌리는데? 하나만 돌리는데? 하나만 돌리는데? 어떻게 얘기할 건가팬만줘 나한테 그러면 팬티가 많은데 여기 터지는 거야. 지아니지래사 e 는 거야? 빨래만 해가지고 월요일날 b 려 i 게 the r o n s o i p o 야키 버거입니다 진짜 맛있겠죠? t i Matti. Matti. m 스 t t i Matti. Matti. Matti. m a 안 t i m 어 훨씬 멀건데? 떨는데 떨어졌는데? 야 얘네 말하고 있는 거 같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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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r 저희 다 먹고 스타벅스 갈 거예요. there's no competition n your w h i s touch is kiss your 먹었까 no competition i'm n one 어디 요 신메뉴 먹 얼마 은말해줘지 말해줘 번은 8,90원. 8,90원. 2스은블러는원 2번은 8,90원. 2번은 은8 같아. 이건는 은 8,90원. 2은 8,90원. 2번 아니. 9 0원 2번은 8 9 6.36이라고 하면 돼. 6.36을 나누기 3을 하면 2.12씩 보내면 돼. 나 이거 살까? 이빨이 또 같이 주는 건가? 아니, 아 이거 이거 이거는 1달러 추가해야 될 거야. 아, 달러할 거야. 아, 달라. 너도 이거 쓸까 이거 어, 얼음 이거 많이, 많이 들어가더라. 하더라. 아, 근데 이거 이거에다가 커피 담아 먹으면. 저번에 한 번씩 0.5불씩 줬잖아. 나 이빨 때만 따로 사고 싶어. 그것도 거고요 물어봐요. 빨대만 따로 할수 있지 않니요? 빨 우리 거 나왔다? 빨대 샀어, 요 우리 거 나왔어? 어나 <웃음> 어, 너무 휘하고 싶었는데 휘이 제일 좋은 것 같아. t h a n 사진이랑 또 다른 이게 안 드셔보셨지 아직? 뭐 조연 먹죠? 드셔보실래요? 나 이거 여기 있어. 케빈이가 제일 못생기게. 그럼 상한 메로나 맛이네. 사진. <웃음> 사이랑 맛이랑 너무 달리. 먹었어? 약간 그러니까 메로나 녹인 맛 그치? 메로나가 상할 일도 잘 없고. 통기난지람 상하지. 통기난지람까지 완지그아인데 슈로 나 이거 먹을래? 나 먹었는데. 뭐. 아 그래? <웃음> Oh. Right. She doesn't take